그 서울 중앙지방부원장님 네. 어쩔 수 없이 그 유동규 씨 신병확보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어제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기자들과 차장검사간의 티타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받아보니까 차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병합이 돼야 구성영장 신청하지. 이렇게 얘기한대 기자들한테. 네. 그래서 병합이 안 되면 구성영장 관련돼서는할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네. 병합하고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 뭐 필수요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과 위대신도의 사건은 완전히 별다른 별개의 사건이고요. 시기도 다르고 일부 피고인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 적용법조도 다르고 병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의 의견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대장동 사건과 어, 별개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사건, 또 위대신도시 사건은 다른 내용의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결권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사실상 대장사 사건 심리를 위해서 유해 사건 신도기로 병합을 해서 구속하면 그런 논란이 또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네. 아마 재판부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어, 관련된 질문에 병합이 안될 수도 있다고 라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병합에 대한 결정은 어 재판장이 재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된다고 확어 확실하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든 뭐 네. 피고인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박봉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면 검사 검찰 측에서 별 별도의 다른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근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된것 아니냐? 심지어는 뭐 병합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뭐 구속 연,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도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 그래 놓고 지금 검찰은 자기네들은 할 거는 다 했다 할 거는 다 했고 법원의 판단 때문에 이제신병 확보를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검찰 관계자 발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